지금 체중이 살짝 이렇게 오른발로 넘어가는데 이건 안쪽에서 버텨주시고 여기가 버텨줄때 얘도 같이 버텨주면 은 조금 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돌은게 아니라 오른발의 안쪽, 왼발의 바깥쪽 두 군데서 힘을 딱 주고 버티면서 자 그렇게 백스윙이 갔으면 은자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클럽이 이렇게 떨어져 주죠 떨어져 주고 돌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돌면 어떻게 될까요? 어퍼블로 올려치겠죠 다운으로 내려치는게 불가능해지겠죠 네. 그러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시작될 때 허리랑 어깨가 같이 다 옆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되면은 오른발에 남아있던 힘도 왼쪽으로 넘어오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서 이게 들리니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셋업 때일자 맞춰놨거나 혹은 살짝 이렇게 기울여 틀어놨는데 이거를 들어버리면 더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 힘이 왼발에 남아있고 오른발에 남아있고요 네. 여기서 조금 더 이게 허리랑 어깨가 수평으로 움직여줘야지 무릎도 더잘 펴지고 체중도 왼발로 넘어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야지 끌고 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죠? 여기서 이렇게 어깨가 올라오면 끌고 들어가도 여기서 위로 끌고 오죠 위로 끌고 오니까 어퍼블로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랑 어깨가 옆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와야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야지 여기서 조금 더 눌러치기도 편하고 뻗어내기도 편하고 네,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팔로우가 이렇게 돼요 굽어지는 거 아까 움츠러든다는 느낌 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허리랑 어깨가 옆으로 회전을 해야지 쭉 뻗어지는 그리고 팔로우도 똑같이 팔로우가 나와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팔로우랑 낮게 나오는 팔로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. 높게 나오는 팔로우는 볼의 거리가 줄고 탄도가 더 높아져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뭐 회원님이 거리가 충분히 나시면서 공이 좀 낮게 간다 그럼 팔로우를 좀 높게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거리를 조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팔로우가 낮게 나와야 돼요. 낮게 나오려면은 얘네가 돌아줘야지 올라가주는 게 아니에요. 네 어깨를 돌리지 말고 딱 버티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거 못 버티고 올라가는 거예요. 같이 돌아주세요. 그래야지 릴리스도 편하고. 네 이런 식으로 좀더 옆으로 얘네가 같이 여기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도는 거예요. 네 이것만 신경 써주고요. 시고 연습하시면 돼요. 네.